자만나서 반갑습니다. 레노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킹덤즈 리본입니다. 이번에 정말 기대가 되었던 게임 중 하나인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앞서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이 게임은 건설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구역을 확보해서 문명처럼 지역의 특산물을 취하거나 다른 문명의 돈과 사람을 빼오는 경쟁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게임 스타일은 시간제한 멀티플레이 기반입니다. 물론 이 영상은 컴퓨터와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게임을 멈춰서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플레이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진행에 미숙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진행을 해봅시다. 자 맵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할 위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문으로 적혀진 곳은 상대 문명이 있는 곳이고요. 이 주변에는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떨어진 곳에다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런 곳이 있긴 한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저희가 감당은 아직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질병이 발생되는 그런 수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아 이런 건뭐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역마다 베이스 인컴이란 게 이렇게 정해져 있죠 네 이게 특산물이 지정돼 있는 곳도 있고 베이스 인컴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긴 한데 일단 저는 끝자락부터 시작을 할게요 참고하셔야 될게 베이스 인컴이 높으면 시작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일단 그거는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작할 때 자원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변경 내용 없습니다 자 첫화는 설명드릴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이 중복되는 거는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화는 웬만해서는 스킵이 안되고 한 두번째나 세번째 화부터는 스킵이 되면서 좀 빠른 속도를 보여줄 겁니다 자 이상을 자 일단은 타운홀을 먼저 지을게요 여기다 짓고요자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컴퓨터 모드기 때문에 이렇게 펄수를 시켜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씨앗입니다 밀시앗시죠이밀 같은 경우는 가공에 가공을 거치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중간 단계 문명에 도달해서야 쓸만해지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인베스트먼트라고 글로벌 슬 s 시 라고 있는데 이거는 타운홀에다가 장착이 가능한 에드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드온이죠 이에도온은 수입을 매 턴마다 제공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레이딩 포스트인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공짜 얻는 것보다는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클릭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 되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자턴마다 랜덤으로 제공되는 그 건물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게 없으면 프리롤로 한번 스킵할 수 있어요 아, 리프레쉬 시킨다고 보면 되겠죠 자이버튼 통해서 넘길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좀 많기 때문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냥꾼의 오두막이고요. 낚시 오두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턴마다 랜덤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할 때안 나오면 머리가 아픈 것도 있으니까 그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뭐 그러려면 돈이 비싸야겠죠. 일단 이세 개를 구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턴마다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팅 카드가 제공이 되죠. 빌딩 슬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글로벌 슬롯 같은 경우는 타운홀에다가 어, 설정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죠. 제가 빌딩 슬롯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생산 가능한 건물에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바로 농장에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가이드는 스킵할게요. 자, 진행합시다. 씨앗을 활성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 낚시 오두막에 한번 지어봅시다. 자, 효율성을 지정할 수 있는데 괜찮은 곳을 찾아보세요. 140% 나쁘지 않죠? 여기 하나 짓고 자, 그 다음 낚시 오두막은 108%짜리가 있네요. 122%짜리도 있죠? 그래요. 여기다 짓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우선은 도로를 연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도로를 일단 우선은 자 비옥도 지정을 합시다 왜냐면 나중에 쓸모없는 그 비옥도 공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먼저 해놓고 또 지역을 판단해서 자 지정을 해도록 할게요 길 따라 지읍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이쪽을 연결합시다 음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지금 집이 너무 멀다고 언급이 되어있죠 그러면 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집도 적합도가 있긴 한데 이거 100% 커버가 안 된다 일단 대충 지어주고 나중에 커버하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커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보여드릴 게 없고 일단 최대한 열심히 지어봅시다 그거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집은 최소 4개 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4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나무가 부족하죠. 나무가 부족하면 벌목을 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이 주변에 이렇게 열매가 달린 게 있어요. 열매가 달린 거는 벌목하면 열매 채집이 안 되죠.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옵션을 배려한 게 있는데, 이거는 나무 전체를 베는 거고 이맨 아래쪽에 Non-Flat Trees라고 있어요. 이게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벌목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벌목을 시킬게요. 그 열매가 있는 것들 빼고는 다 벌목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그 에더 버튼을 누른 다음에 또 스톤을 다 캡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필요한 자원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모일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연구를 할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기 시작해요. 일단은 원래 경쟁이 필요하면 이 테크트리를 빨리 타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컴퓨터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마스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어느새 턴이 지났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겨울이 오면 석탄이나 나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콜 버너하고 있어요 이게 나무를 이용해서 석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 이게 파운데이션 기준으로는 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채집, 채집꾼 오두막 그리고 이거는 사냥꾼 오두막 쉽게 생각합시다. 이두개 필요하니까 구매를 하고요. 자 이것도 위치 지정을 합시다. 자 이게 보시면 채집꾼 오두막 같은 경우는 가능한 수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괜찮은 데를 잡아서 건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124 자, 124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다 짓고 마찬가지로 길을 연결합시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사냥꾼의 오두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사냥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일단은 얘는 여기다 지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설명 드릴 게 있는데 돈이 있으면 생산 건물들은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이런 거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자 이것도 효율성을 올려주긴 한데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건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게이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고 나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으면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 간단한 그런 확인 방법이죠 자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포레스터를 짓겠습니다. 이거 먼저 구입을 할게요. 뭐 이유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일반 나무들을 베면 영토를 확장해야 되는데 영토를 확장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포레스터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나쁘진 않아요. 포레스터의 용도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는 지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칠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대기를 하고 어디보자 지금 저장고 자리가 모자르다고 언급이 돼 있죠 그러면 공간을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아이고 너무 크다고 언급이 돼 있죠 자 일단 작게 만들고 이쪽도 좀 만들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거 좀 있으면 이 메시지는 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효율성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자원들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지금 글로벌 슬롯이 놀고 있는데 지금 200골드가 되면 타운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슬롯 하나를 더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배치시킬게요. 지금 제가 더 구입할 만한 수단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비두고요 자, 돈 생겼죠? 업그레이드 시키고 바로 글로벌 슬롯을 배치시킬게요 자 이게 해석하자면 두 개의 낚시오도막이 있으면 낚시효율이 10% 늘어난다고 돼있죠 뭐 중요한 거죠 자 어디보자 사실 세개다 좋아요 세개다 좋긴 한데 일단은 전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물 슬롯에 사용되는 카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재료를 40% 담소를 시켜준다고 돼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거죠 이거는 챙겨주세요 웬만하면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을이 발전이 되면 이렇게 별표가 생기는데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거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어느새 먹을 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러면 좀 먹을 거 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구매하느냐 아니면 먹을 걸로 구매를 하느냐 일단 지금 영토가 너무 작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구매를 할게요. 여기도 구매하고 이쪽도 구매하고 이쪽까지 일단 구매를 할게요. 여기는 얼마니? 222. 좀 비싸죠? 나중에 구매를 할게요. 그리고 가끔씩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 요청이 올 때가 있는데 지금 트레이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무시를 하겠습니다. 자 무시를 하고 저희는 계속 벌목을 시도할게요. 자 이렇게 벌목을 시도합시다. 아 그리고 포레스트 역할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자이 녀석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일단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다 하나 찍을게요. 이게 완성되면 추가적인 설명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저장 공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언급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쪽에서 저장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자한이 정도만 지정을 하고요. 여기는 먹을 것만 지정하도록 지정을 할수 있어요. 어디보자. 푸드만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쪽엔 먹을 것만 저장이 된다. 자이 와중에 연구가 하나 완성이 됐어요. 한 볼게요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이거나 이거면 될것 같아요 그,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먼저 할게요 이걸 뜻이 뭐냐면 나중에 버섯도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버섯 같은 경우는 나무가 필요한다 생산하는데 그래서 나무 소비량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연구예요 이금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일 이거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 커튼 플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심을 때 하고 자를 때 지시 내린게 있는데 딱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열매가 심어져 있는 것만 뵐 수도 있고 열매가 심어지지 않은 것만 뵐 수도 있어요. 이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딱 이렇게 봅시다. 이쪽에는 열매만 심을게요. 열매만 심도록 지시를 내리고 배는 것도 열매 심은 나무만 뵐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려볼게요. 그러면 아마 수확도 하면서 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볼게요.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그 열매가 없는 나무만 뵐수 있도록 지시 내리면 됩니다 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행을 하다보면 이런식으로 추가적인 건물들이 배치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공짜로 지으면 됩니다 다만 재료가 들어가는데 상세 도표를 보는데 사용되는 건물이긴 한데 지금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짓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왼쪽을 한번 보면 지금 집이 더 부족하다고 언급이 되어있는데 집을 계속 지어줄게요 여기도 하나 짓고요 이쪽에도 하나 짓고요. 이쪽에도 하나 짓을까요? 그래요. 여러 개좀 지어놓읍시다.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좀더 많이 지어놓을게요. 자,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한번 리프레시 해봅시다. 더 필요한 게 있는지? 딱히 없네요. 넘어갑시다. 턴마다제공되는게 이런 식으로 랜덤이 제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좀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나올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먹는 거 수확 잘하고 있죠? 음, 나쁘지 않아요.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300골드가 됐으니까 이제 낚시 오두막도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요. 어디보자,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고기를 유혹할 수 있는 확률이 25% 늘어난다고 돼 있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럭셔리 상품들이 많이 제공될수록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슬슬 건물들이 하나 둘씩 배금이 되면 그러니까 랜덤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구매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제한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일단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고민해 을 봅시다. 구매할까? 일단 리스트를 먼저 볼게요. 허! 잠깐만요. 자머신룸 나왔죠? 이거 두개 구매할게요. 일단 두개 구매하고 얘는 리셋될 때까지 기대렸다가 아니다. 지금 80골드 넘었죠? 구매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자머신룸 농장 있죠? 이거 바로 지을게요. 하나 이것도 먹을 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우면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거는 이렇게 찍겠습니다. 어디보자. 지금 먹을 게1800 정도 있죠? 지금 소비량이 9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틀치 정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매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쪽 구매하고 그 다음 에 이제 결정해야 될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뭘 선택하느냐. 일단 나무는 계속 배서 얻을 수는 있긴 해요. 나중에 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중요하진 않고 차콜 번호 이미 구매했기 때문에 석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변에 광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먼저 광물을 먼저 얻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 기다립시다. 자 클릭하면 자원이 바로 제공이 되고요. 아이고 자장고가 없다고 돼 있죠? 이러면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그 전에 이것도 합시다. 저희 농장 만들 수 있거든요. 자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나, 여기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개 정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게 노란색보다는 녹색이 더 효율성이 좋긴 한데 녹색 지역은 나중에 이쪽 가면 건설이 가능하니까 일단 어쩔 수 없지만 좀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아까 전 설명드린 게 있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진 나무가 8개 필요하죠. 버섯 20개 만드는데 8개 필요하고 이거를 배치시키면 5개로 줄어들죠. 그리고 지금 연구하는 거 이거 완성되면 줄어들 겁니다. 한번 보죠. 3개로 줄어들죠. 좋은 징조죠 자, 이거 업그레이드까지 시키면 완벽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연구할 거 차례대로 하고 지금 만약에 치료에 관련된 허브가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연구를 할게요. 이것도 농장을 통해서 재배가 가능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아까 지나 똑같이 자, 우선순위 지정할 수 있는 건물이 생겼는데 이것도 이쪽에다 지을게요. 딱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충 짓겠습니다. 글로벌 슬롯 여기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아하 창고가 모자르죠. 좀만 더 지읍시다. 여기다 창고를 만들어 볼게요. 한이 정도 만들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낚시 오두막을 좀더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 과일 나무가 점점 많이 심어지면 여기다가 채집꾼 오두막을 하나 더 짓던가 할게요. 이건 좀 지켜볼게요. 뭐 어찌 됐건 자낚시호도막 한번 지어보죠 효율성이 높은 데를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이쪽에 114% 나왔죠 여기다 짓겠습니다 이쪽에다 짓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길을 연결합시다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완성되면 저장이 될 거예요 기다립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주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좀 필요하겠네요 지금 아직 2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 건물을 짓겠습니다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 이것도 영향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아마 집에 좋은 효과를 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짓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짓고 한번 지켜볼게요. 자 탭키를 누르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약본을 볼수 있어요. 이번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터반. 자 행복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터반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거주 지역을 빼곡하게 건설한 다음에 범위에 맞춰서 건설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지을 건 아니고 일단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야 이거 저장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음식이 남아 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땅을 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베이스 인컴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좀 음식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얘들이 커버를 해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구매가 됐으면 당연히 나무들 벌목을 시켜야겠죠? 한번 벌목을 합시다. 자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당겨서 벌목을 시킬게요. 이게 다 열매들이 없는 나무들이에요. 이쪽에 있나? 여기도 있죠. 벌목 시킵시다. 이렇게 놓고 대기하고요.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질만한 게 딱히 없어요. 뭐 버섯 농장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음식을 최대한 많이 생산한 다음에 뭐 파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요 일단 음식을 많이 벌어 가지고 좀 파는 걸로 좀 방향을 바꿔 볼게요 길 만들고 약초 연구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다가 약초를 생산하는 농장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약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약초를 생산하는 밭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이고 여기도 저장고가 상당히 멀다고 언급이 되는데 그래요 이쪽에다 저장고를 만들어 줄게요 자한 8칸 정도 만들어주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만 보관을 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집을 좀더 만들어 줄 때가 왔어요 지금 네 자리 밖에 아니 세 자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 집을 먼저 만들어 줍시다 집 방향을 이렇게 지으면 자리가 딱 나올 거예요 나오죠?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허브를 생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자, 둘. 그렇게 해놓고 슬롯을 바꿉시다. 아까 200개에서 지금 160몇개까지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슬슬 생산할 때가 왔어요. 자, 좀 신경을 씁시다. 자, 여기서 괜찮은 게 있을까요? 음, 딱히 없죠. 내버 둘게요. 자, 이쪽 주변을 보시면 지금 열매 나무들만 계속 씹기 시작했죠. 좋은 징조죠 그래서 열매를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이쪽은 앞으로. 기대가 돼요. 어,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한번 돌려봅시다. 아, 포레스터. 그래요, 이거는 지금 중요한데 이쪽까지 다 벌목이 되면 더 이상 벌목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포레스터를 한두 개씩 짓긴 해야 돼요. 자, 그 전에 한번 봅시다. 여기 얼마니? 329. 어, 나쁘지 않죠. 이쪽까지 구매합시다. 여기까지 구매하면 뭐 이것저것 언급이 되는데 이번에는 보석에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석을 챙기고 잠깐만 아또 날렸네요 침착하게 플레이 합시다 너 빠르게 하면 저장고에 저장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날아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잠깐만 한명 뺏겼나? 뺏긴 것 같은데 기분 탓이죠? 자 데려올 수 있나요? 한명 데려왔죠 나중에 쿨타임 돌 때까지 또 기다려 볼게요 자 일단 강가를 한번 구입을 해보죠 아니면 여기 부족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을 구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죠. 자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하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소비 자원을 줄여준다. 이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구매합시다. 음 상당히 땅이 넓어졌어요. 여기도 구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구매하죠. 또 이거 선택하고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다가 지정을 해줄게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됐어요. 포터카드. 일단 구매를 할게요. 구매하고. 클래피트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슬롯이 가득 찼기 때문에 건설을 하긴 해야 돼요. 일단은, 어디다 건설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그나마 열매들이 없는 곳이 있어요. 이쪽 있죠? 이쪽에다 포레스트를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콜 번화라고 석탄 있죠? 석탄을 만드는 곳을 만들고 그 다음에 퍼니셔 워크샵이라고 있죠. 나무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쪽을 공업단지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정해놓고 지금 집이 너무 멀다고 언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길을 이렇게 쭉 연결할게요. 아하 이거 좀 길이 안 이쁘죠?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리고 아래쪽을 없앱시다. 됐어요. 그리고 구입합시다. 클래피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강가 주변에다 지을 수 있는데 진흙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진흙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하나 짓고이 주변에다가 포털이라고 진흙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다 지어놓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길을 연결합시다. 아 미리 연결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주거 단지를 만들게요. 이쪽 주변에다가 그러면 애들이 그나마 가까운 곳에 찾아가서 일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있죠? 이쪽을 주거 단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두 개만 먼저 지어놓을게요. 어 이거는 지금 필요하지 않죠. 양조작인데 미리 필요한데 지금 미리 없어요. 미리 없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좀 많긴 한데 좀더 설명해야 될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편도 좀 길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